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예전에 요 여자들은 모르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서 하는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요 남자들은 모르는 여자들이 사랑해서 하는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요 어쩌면 남자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남자분들이 정확하게 싫어하는 부분과 여자들이 남자를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 거의 일치할 수 있거든요 물론 여자는 모르는 남자들이 여자를 사랑해서 하는 행동을 보셨을 때 여성분들도 아마 동일한 생각을 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일단 남자는 여자를 이해하고요 여자는 남자를 이해하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상한 쪽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들도 사실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름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여자의 감정 하나에도 기분이 좌지우지 되기도 하거든요 내 여자의 목소리나 눈빛, 표정 하나 때문에 남자의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질 수도 있단 말이죠 물론 내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할 거고요 보통의 남자들은요 쿨하게 잘 웃고 자기와 있을 때 즐거워하는 여자를 보면요 내 여자가 행복하구나, 그리고 내가 여자에게 만족스러운 남자인가 보구나 라는 기분이 들면서 사랑을 잘 이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가끔 여자친구가 남자에게 연락을 자주 안 해서 그래서 서운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나 데이트를 자주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서운한 표현을 한다든가 남자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 좀 감정이 상해서 삐진 표현을 한다든가 또는 어떤 걸 기대했다가 그 만족이 안 됐을 때 실망스러운 기분을 남자에게 전하게 됐을 때 이런 감정 표현들을 여자로부터 받게 되면 기분이 무척 안 좋아지죠 왜냐하면 남자 입장에서는 그게 자신을 비난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일 거예요 물론 지금 여성분들 머릿속에 드는 그 생각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을 잘 했으면 될 거고요 데이트를 자주 요청해 줬으면 됐을 거고요 내 기대를 잘 충족시켜 줬으면 좋았겠죠 그리고 그만큼 말 한마디를 조금 더 신경 써서 예쁘게 해줬으면 좋았을 거라고요. 근데 남자인 나는요. 어찌됐건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걸 나도 지금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이 드시는 거고요. 그렇게 내가 지금 미안해하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걸 여자가 알아줬으면 좋겠죠. 내 마음은 분명 그게 아닐 거니까요.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여자가 그렇게 말하는 게 분명 속상하실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랑을 잘 못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나 혼자 맥이 빠질 수도 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자꾸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이런 걸좀 표현을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남자인 내 입장을 생각 안 하고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칭찬보다는 뭔가 비난을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여자의 이런 말들을 나도 모르게 자꾸 싫어하게 되거든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요 여자가 이렇게 행동해오는 이유는 내가 미리 그렇게 안 해줘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진작에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여자의 그런 행동을 부정적으로는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여자의 그런 행동이 사실은 여자가 남자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거든요. 남자인 나한테 마음이 없으면요 내 연락이 오든 안 오든 여자도 신경 안 써요. 남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자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남자인 내가 자기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하나봐요 그런데 혹시 남자인 내가 모를까 봐 또는 여자는 기다려 봤는데 여전히 내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참아오다가 확인해 보고 싶기도 하고요 남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자꾸 커지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남자인 내가 너무 무디고 반응이 없고 눈치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라고요 나머지 부분도 동일한 마음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나랑 같이 데이트를 하고 싶어 해요 그 말은 적어도 나랑 같이 있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다는 거라고요 그리고 남자인 내가 여자를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내 여자가 나와 함께 있고 싶도록 내가 그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나 봐요 그래서 여자는요. 남자인 내가 계속 그렇게 해주길 바라는 거거든요. 여자도요. 남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 아니어도 여자의 친구를 불러서 놀면 돼요. 그런데 그 친구들한테는요. 나한테 느껴지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의 간절함이 안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는 서운하지도 않을 거라고요. 남자인 나를 사랑하니까. 그런 사람과 몹시 같이 있고 싶어서 남자가 만약 피곤한다 하더라도 그 피곤함을 알면서도 그 정도로 같이 있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나하고 같이 있고 싶어하는 때를 쓰는 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내 남자도 자기와 같은 마음이기를 바라는 것 뿐이거든요 여자가 내 남자에게 뭔가 기대를 한다는 것은요 나를 요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걸 거예요 여자들은 몽상가는 아니거든요 남자인 내가 여자에게 그동안 멋진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그런 멋진 내 모습을 여전히 믿고 있다고요. 그리고 어쩌면 요 나라는 사람보다 나를 더 믿어주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그래서 기대가 자꾸 커지는 걸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기대에 못 미치면 실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꼭 나를 비난하는 건 아닐 수도 있지 않냐고요. 많이 사랑하니까 많이 기대하다 보니까 살짝 아쉬워지고 서운한 그런 표정과 행동들을 나한테 할수 있는 거라고요 그게 남자를 쉽게 보고 만만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고요 단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자들도 요 마음이 없는 다른 남자에게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아요 분명 썸을 탈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몰랐잖아요 저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나도 헷갈렸다고요. 맞아요. 그때는 여자도 요 나를 확실히 사랑하는 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연애를 시작하면 여자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지는 것 같잖아요. 그건 분명히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생기는 거거든요. 남자의 행동이 맞다, 여자의 행동이 맞다를 구분지으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남자도 요 여자들이 이해 못하는 그런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자도 요 남자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자신들만의 표현 방식으로 남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적어도 남자든 여자든 서로가 사랑을 이어가려고 하고 있다면 이렇게 상대가 다르다는 라 것은 알고 있어야 처음 사랑을 시작할 때 오랫동안 함께 가자고 하던 그 약속을 지켜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내가 만나는 사람은 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연애가 더 재밌는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와 다른 상대를 알아가던 그 재미에서 나와 다른 상대를 비난하는 마음을 가지는 쪽으로 점점 변해가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상대가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하시죠 그것처럼 내 여자도 요 내가 자기 마음 몰라주는 게참 답답하거든요 서로 좋을 때 우리 너무 잘 맞는다고 그렇게 시작한 사랑은 어쩌면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어요. 잘 맞기 때문에 오래 이어지는 게 아니고요. 잘 맞출 수 있어야 오래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